안녕하세요 리선드류 강좌를 하고 있는 고범스튜디오의고영빈입니다 어, 오늘은 다른 분 작업을 하고 있다가 어,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건데 이게 어, <웃음> 되게 좀 애매해요 제목을 정하기가 정말 애매할 정도로 별거 아닌건데 어,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제 정 부분을 뭐이 부분을 밝힌다고 할때 여기도 높고 바... 여기도 높고 한데 어... 정말 이거를 알려드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의 정말 잡다 한 거긴 한데 네. 여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기를 밝힐 거예요 퀵마스크에 들어가서 그라디언트 방사형 이정도 밝혀줘요 터보로 간단하게 밝혀주시고 뭔가의 선택 툴 예를 들어 라서를 선택했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옮길 수가 있죠 여기서 다시 또 여기는 요만큼또 옮겨서 여기는 요만큼 네.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면서 네. 밝게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사실상 저도 잘안 쓰는 일이기는 한데 어 지금 뭐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어 오랜만에 녹화를 해봤습니다만 요새 라이브만 하다 보니까 어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해봤어요. 아무튼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 네, 오늘은 짧게 한번 해봤습니다.